부평구는 한전 MCS 인천 직할 지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한국 GM노사와 함께 지역 생산품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 도시 부평. 10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8일 한전 MCS 인천 직할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내 빈곤위기가구, 돌봄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전 MCS 인천직할지점 직원은 매월 검침 과정에서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카카오톡 채널 부평 복지사각지대에 제보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참여해주신 한전 MCS 인천 직할지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부평구는 이번 협약으로 전기검침원의 현장성과 기동성을 적극 활용해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와 한국지엠노사가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인천형 지산지소운동에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8일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최종 부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지산지소운동은 통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천 지역에서는 공산품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평구는 화물차와 특수차 등 한국GM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종을 제외한 승용차 총 72대 중 66%인 48대를 한국GM 차량으로 이용 중이며 향후 구매 예정인 차량도 활용도가 맞는다면 100% 한국GM 차량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지부장은 부평구청을 시작으로 한국GM 차량을 이용하는 지산지소 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한국지엠 역시 직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부사장 역시 한국지엠이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인 한마음재단을 활용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창조적 복지 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한국지엠의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줘 더욱 뜻깊다며 인천지역의 다른 기초단체도 한국GM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는 부흥오거리와 경인로 등두 곳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를 5m로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썼다고 하네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은 지난 16일 굴포천 역사와 생태환경 설명 그리고 굴포천 간이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하천 생태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굴포천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교육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누적된 피로감을 진단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돌봄 힐링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평구는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배군, 청천, 이배움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월 18일부터 온라인 교육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네이버밴드로 진행되며 부평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보화 교육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에서 2021년 제4회 캠프마켓 시민 생각찾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캠프마켓의 역사를 간직하며 시민들의 손으로 가꾸어 갈수 있는 문화행사, 소통박스,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사업 운영사무국 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부평구의 관리 가로수 22%가 은행 암 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가을 가로수길을 지날 때 은행 열매 잘못 밟으면 약취 때문에 미간을 절로 찌푸리게 되죠. 사실 이 냄새는 은행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에서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이 냄새가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달갑지 않을 텐데요. 이에 부평구는 진동수확기로 자연 낙과하기 전 열매를 채취하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검사를 통해